저는 마카오 <웃음> 권입니다. 안이하세요안하 어, 어,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마카오 친구들을 불러서 영상 촬영을 할 건데요. 저번 날에 영상을 한번 같이 찍었었죠? 맞아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조회수도 그래도 꽤잘 나오고 어, 반응도 좋았어요. 오늘은 마카오 현지 사람들이 어떤 한국 배우를 좋아하는지 이창년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참고로 이두 친구들 한국어 잘합니다. 그죠?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국 사람. 평상시에 어떤 연예인 좋아해요? 저는 박보 사실 이 138명의 후보중 무작위 32명이 대결을 하는건데 박보검이 나오면 안돼 계속 박보검 박보. <웃음> 또회원은 누구 좋아해요? 조인성 조인성 와 조인성 멋있죠? 약간 매력있어 그 영화 있잖아 클래식 뭐 어, 클래식이면 진짜 애기댄데? 아이가 그... 몇이야 20년생 그 <웃음> 그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남자 배우 이상의 월드컵 리타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세면 바로 골라줘야 됩니다. 네. 처음의 인물들부터 막강한데요. 자 32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우, 유승호. 하나 둘 셋. 유승호. 유승호 좋아요? 네, 네. 왜 좋아요? 옛날 생겼어. 어릴 때. 지푸러? 지푸도 네. 안 해. 봤어요? 봤지 어요 그거. 정석원, 박혜진. 하나, 둘, 셋. 박혜진. 박혜진. 거 좋아하고 있어혹 좋죠, 안 좋아요? 조금 어려워 임시환, 원빛. 하나, 둘, 셋. 임시환. 오, 원빛을. 조인성 박혜진. 둘, 셋. 조인성 아, 조인성조성이지 김재욱, 윤등상. 하나, 둘, <웃음> 셋. 아무것도 잘안 되니까. 그녀의 사생활. 그녀의 사생활? 십구 생가? 어, <웃음> 아, 아니, 제목이 좀 그랬어. 제목. <웃음> 자, 김감. 김강... 최진혁, 하나, 둘, 셋 최진혁 맞아요 이상윤, 조동혁, 하나, 둘, 셋 이상윤 응? <웃음> 최시원, 신하균, 하나, 둘, 셋 최시원 최시원 그렇지 내가 봐도 최시원 연기는 아... 신하균 따라올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주상욱, 윤시윤 하나, 둘, 셋윤시윤 맞아 윤시윤 우리 엄마가 윤초시영을 좋아해 엄마가 좋아해요? 어, 옛날에 그 드라마 있잖아빵 만드는 거 우리 엄마가 근데... 그 드라마 보고 너 앞으로 이런 남자 만나야 돼그 <웃음> 어, 요거 어렵다. 요거 어렵다. 요거 어려. <웃음> 유해진, 김성규. 하나, 둘, 셋. 김성규. 김성규. 그거. 우리 유해진 형님을 사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반갑. 반가워. 반가워요. 반갑. 반가워. 반갑. 자, 이거 김우빈 이형욱. 하나, 둘, 셋. 이형욱. 오. 왜 김우빈. 김우빈 아니야. 김우빈이지. 아시아 프린스가 나왔어요. <웃음> 김래원, 이광수 하나, 둘, 셋. 김내원 오, 아시아 프린스가 <웃음> 좋습니다 자, 노영학, 지성 하나, 둘, 셋. 지성. 그렇지, 노영학이 몰라. 누구야? 몰라, 몰라. <웃음> 오민석, 엄태웅 하나, 둘, 셋. 오민석. <웃음> 어, 좀 어려워 이거. 자, 아 이거 힘들다. 자, 맞아. 유아인, 정우성 하나, 둘, 셋. 유아인. 야, 나 돌자 배려해요. 이거 더. <웃음> 더 어려워? 이것도 어려운데. 이종석, 김혜성 하나, 둘, 셋 이종석 자, 16강 왔습니다 이제 좁혀졌어요 긴장되나요? 네 최진혁, 윤시훈 하나, 둘, 셋 최진혁 자, 어려운 거 나왔어요 내가 받아어려 자, 유승호, 이현우 하나, 둘, 셋 너무 어려워 <웃음> 한 번만 더 기회를 줍니다 못 맞추면 내가 찍을 거야 자 유승호, 아, 네. 이현우 하나, 둘, 셋 유승호 아쉽다 하자마 아, 너무 좋아 맞아요. 이종석 유아 i 하나 둘셋이종석오 쉽게 나오네 U.I 나랑 내 돈이 없네 이렇게 많아 어이가 <웃음> 없네 난 싫어 김성균 김재훈 하나 둘셋 김재훈 어울도 어울릴 것 같아 지성 박혜진 하나 둘셋 아, 박혜진 <웃음> 자, 임시완 김내원 하나 둘셋 김내원 오 해바라기 봤어요? 영화. 해바라기를 안 봤다고? 꼭 그랬어요, 문요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죽이후련했냐나그면봤어 그 어? 그 <웃음> <하지? 웃음> 자, 오민석 이상윤 하나 둘 셋. 이상윤. 어렵다. 최시원 조인석 하나 둘 셋. 조인석 저영이 만족하네 와, 이제, 8강 왔습니다 8강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힘들 것같은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혜진 최진영 하나 둘셋 박혜진 박혜진 유승 a 김재욱 하나 둘셋 조인성 조인원 하나 둘하조인 셋. 조인성. 조인성 이상윤 이종 u 하나 둘 셋. 이종석. 이종 k a n a to your s e 가 j o 네명 남았습니다. 어. 유승우, 이종석. 하나, 둘, 셋. 승 <웃음> <한숨을 쉬면은, 웃음> 이거. 이거. 도 어려워 이거는. 이거 맞아. 어, 이건 인정? 어, 오케이. 인정. 자, 조인성, 박진 하나, 둘, 셋. 조인성. 오. <웃음> 결승다결승 이거 야. 예전에 실디컴부터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막 정말 많은 걸 찍었죠. 우리나라의 대스 대배우 조인성. 그리고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집으로 우리의 아역 배우부터 지금까지도 드라마도 많이 찍고 연기도 너무 잘해 잘 컸어 유승호 둘 중에 한 명을 고르겠습니다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결승전 조인성 유승호 하나 둘셋으아아 아, 아, 아. 유승호는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유승호 좋아해요 그치 좋아해요 좋아요 어. 근데 조인성. 안 벗겨져서 맛있 아쉽다. 요소 오빠가 공대에 갈때나 울었어. 아 진짜로? <웃음> 네, 진짜? 3월 5일인가? 아, 3월 5일에 군대 갔다고? 근데 네. 네, 나중에 찾아볼게. <웃음> 지금 찾아볼게. <웃음> <지금> 찾아보라고? 네. <웃음> 아, 진짜 미쳤어. <웃음> <웃음> <웃음> 야, 어, 그럴 수도 있지.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아카오 현지 사람들도 네. 유성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웃음> 그렇죠. 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혜영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아까 어선이었습니다. 끝타입니다. 해영입니다. 안녕. 안녕. 여우 준성이지. 무슨 소리지? 준성이지. 내 수호 오빠. 나이가 아직 안 <웃음> 컸어. <웃음> 이것도 <이렇게> 봐야지. <웃음> 아,